요가 파이어파이어요가파이어요아 파. 파. 어. CCC 씨씨씨. CCC가 아... 정답이다 아 이놈 왜 이렇게 안와 아이고 형님 왔다 아 CCC가 정답이다 아 맞다 너 동아리 갈팔거야나 밴드 CCC가 정답이다 너 이제 어디 갈거야? 나? CCC가 씨... 정답이다 공부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초콜릿이랑 비타민 1 CCC가 정답이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저 효주 허효주요 저기 효주씨 CCC가 정답이다 잘가 효주야 너를 사랑했던 모든 순간 진심이었어 언젠가 꼭 가입해 CCC가 정답이다